그래야 음. 더 커지기 포기, 가 쉬워요 음. 시작할게요 힘이 음. 음. 조금씩 죽고 있죠? 바닥을 계속 긁어주면서 얘 예, 타지 않게 방지 미리 해주셔야 돼요 치즈인데, 마늘막큼치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렇 네. 네. 보이죠? 네. 이 카르라이징이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냄새 맡아보면은 약간 치즈한 질감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가져가주세요 고수는 마무리요 넣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졸일 거니까 로요 한 번씩만 발라 주세요. 그렇 발라 주시면 요 그렇죠. 발라 주세요. 빨라지면서죠. 보이시나요? 네. 조금 더 해야 돼요. 색이 더 진하게 두명두개다 바르? 아두개다 바르. 두개다바르어요아니두개한만 네. 두 개를 한 개씩 바르 <웃음> 네. 넉하게 발라주셔도 되요 그렇죠, 그렇죠 그리고 치즈를 또 같은 방향으로 해서 올려주세요 취지하게그 면이 이렇게 됐죠 네, 여러분들 한 면에는 햄, 한 면에는 치즈 이렇게 쌓아주세요 어, 네. 좋아요. 좋아요. 이렇게 만들면 다죠 치즈를 네. 겹치지 마쳐주세요 일자로. 야, 가 제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치즈가 더 많아. 예, 네, 아니면 오븐에 넣을 거거든요. 이게 녹으면서 다 흘러내려요. 그래서 최대한 잘, 서로, 서로 잘 붙게끔. 자 아, 사셨으면은 얘를 세, 이제 모서리에 맞춰서 붙여주세요. 네, 접시거든. 거꾸로 하셨으면은 장갑으로 떼서 어 배사매를 어차피 위에 올라가 되거든요. 이렇게 해주세요. 어차피 위에도 배사매를 바를 거예요. 그래서 자 하셨으면 다시 또 저처럼 베샤미를 위에다 발라주세요 그래서 꾹꾹 눌러주신 다음에 네 그쵸 어네 그렇게 하세요 됐죠? 베샤미을 바르세요 아, 해서. 짝을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게 이 예. 예. 예. 꼬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그렇죠? 하셨어요 됐어요. 좋아요. 좋습니다. 다다 하셨죠? 그러면은 치즈를 드릴게요. 그래서 치즈를 원하시는 양껏 위에다가 저처럼 아, 올리세요. 이개 이렇게. 되게. 아, 되게. <웃음> 에다가 어저 배살을 원래 발라야 돼요. 다라 주세요. 치즈 해 주실겠나요? 어머님, 해 주실? 네, 어쨌든. 아, 그리고 제가 정 깜빡한 게 있어요. 여러분들 죄송해요. 넣기 전에 내내 네, 허브거든요. 허브를 중간에 껴줄 거예요. 잠깐만, <웃음> 열어주세요. 네. 열어주세요. 아직 장갑 안 끄셨죠? 네, 이건 바질이에요. <웃음> 바질을 위에다가. 그리고 민트 한번더해주세요 <웃음> 상당히 고된 작업이죠 민트는 조금만 음. 이게 정말로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큰 차이가 나요 자칫 잘못하면 미국식 샌드위치처럼 되버려 네다 되셨죠 베샤멜 위에 다바르셨고 이거 제가 참 깜빡한 게 있어 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기존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치즈를 조금만 이건 체다 치즈예요 대좀 몬스터 버거 같죠? 필요하신 것말씀요 받으셨나요? 그러면 은저 트레이 하나만 주세요 각자 만드신 거 기억하세요? 네.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 될것 같아요. 하나에 다 하셔도 <웃음> 돼요. 미니 봄. <버거. 웃음> 바게트 한 번씩 드셔보실래요? 네. 근 먹어봤는데, 맛있더라고요. 바게트는 어떻게 만드는지. 만들... 이런 어니언스만 안 갖고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희. 계속 둘 거예요. 안녕하요 사이드가 이렇게 더 채워 주는 게 좋기 때문에 만들게 이거 저 아까 보여 드린 그레일르 패두개 반이요. 자, <웃음> 아, 여러분들 만든 토큰슈. 이거 넣을까? 그리고 이거 네? 얼마나 어? 이거는 치즈가 녹을 때까지 좀 주변에 노릇해질까 노릇 그리고 여기서 이렇 어. 왜냐면 이게 그을리지 않으면 치즈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을 때는 빵은 이미 오버쿡이에요 그리고 치의 힘을 좀 들려서.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 보이죠 끄트머리로 긁어서 넣어주시면 집에 라임 있으시면 라임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치즈 당근 같죠? 그리고, 아 오일. 요거는 허브 오일이에요. 어, 제가 네. 여기 미리 만들어 놨는데 네 가지 허브가 들어갔어요. 더 넣을게요. 더 숨이 죽기 전에 재 빠르게 건져서 허브를. 할게요. 대신에 허브류의 샐러드를 하실 때는. 업하게 올려주시고요 최대한 낭비가 없게 재료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요리를 하실 때 이게 누구 거죠? <웃음> 치즈를 너무 많이 넣어 찾아가세요.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걸. 치즈 이건 어떤 치즈 하나 제 거였네 이게 내거 이게 내거 맞나? 이렇게 보니까 누가 눌건지잘 모르시죠 <목소리> 이게 또 들어가야 노란색이 들어어요 찍으죠 안녕하세요. 응. 제가 조금씩 파우더 드리고 집게를 응. 살짝 니다 샐러드는 없어요? 네. 부메랑인가요? 아, 네, 부메랑. 아, 네. 잠시만요. 하나, 둘, 셋. 백고구 <웃음>